<웃음> 안녕하세요 아, <웃음> 어. 안녕 황동주입니다 아, 이번에 제가 새로운 KBS ETV 1일 드라마 황금 가면으로 여러분들 찾아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포스터 촬영 현장이에요 저는 이 드라마 하면서 오늘의 첫 촬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번 작품에서는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? 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 같아요 제첫차적인 의상이 조금... <웃음> 조금... 지난번 드라마들하고는 좀 틀린데요 아마 의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캐릭터인지 먼저 손보여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제가 이번엔 뭐 이렇게 강하고 막 이런 캐릭터라기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인사드릴 것 같아요. 그 이번 이번 한데. 자세 벌 입지 않았구나. 그러니까 아 지금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어봄 놀이 나가시기도 너무 좋은 날씨인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저희 드라마 이제 곧 시작하니까 그 드라마도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.